말. 뭐라고? 내 영상이 어때서? 나도 유튜브만 시작하면 잘될줄 알았는데 구독자가 한 명에서 안 늘잖아. 아인트. 아. 자, 토깽이 친구들, 오늘은 재밌게 퍼비질 눌러볼게요. 츄 아잉 츄 아잉 츄 야! 아이 너 때문에 시끄럽잖아! 지금 방송 중인 거안 보여? 아이 또 너, 뭐? 너너 너, 너, 너 구독자 몇 명인데? 아뭐난뭐음천명 정도? 뭐? 천 명? 그래, <웃음> 오빠도 한달 전에 유튜브 시작했다며 오빠는 몇녕난 한 명. <웃음> 웃었냐? 너 두고 봐. 일주일 안에 내가 네 유튜브 구독자 수 이길 테니까. <웃음> 오빠가 이긴다고? <웃음> 내가 오빠가 일주일 안에 천명 넘으면 내가 <웃음> 오빠 한테 평생 왕자님이라고 부른다. 이너 <웃음> 두고 봐. <웃음> 유으으두으으 봐! 근데 뭘 찍어야 되지? <웃음> 리으야 무슨 고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맞다. 너도 유튜브 구독자 3천 명이라고 했지? 어떻게 한거야? 비결좀 알려줘 어..나는 특별한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어 우리집 강아지 유기견이잖아 길거리에서 우연히 버려진 우리 똘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구 <웃음> 아 그렇구나 그래! 그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비오는 날에 상자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는 거 있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바둑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웃음> 대박! 유튜브 영상 대박났어! 근데 오빠... 이 영상 주작 아니야? 우리가 키우는 바둑이를 주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무슨 상관이야 조일수만 잘나면 됐지 아이, 그리고 바둑이 우리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인데 아이, 문제될 게 있겠어? 그래도 에이 너 나한테 구독자수 칠까봐 겁나서 그러는구나 왕자님이라고 부를 준비나 셔 금방 네 구독자수 따라잡을 테니깐 음... 여러분들 정말 오늘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배달을 시켰는데 피자는 몇 조각이 사라지고 치킨도 몇 조각이 사라진 거 있죠? 이건 따져야겠어요 저기요 장난하세요? 피자 몇 조각이 사라지고 치킨도 몇 조각이 사라졌다고요 참 이렇게 장사하시면 곤란해요 에? 저 유튜버인데 참교육 해드려야 되나? <웃음> 사람들이 아주 잘 속는구만 벌써 구독자도 800명이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아, 어? 뭐야? 앞에 일진 영화들이 있어요 에?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 사람들 참교육 해줄게요 카메라를 여기다 두고 저기요 형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뭐 찍지마 너 언제 온줄 알아 엄마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웃음> 별 말씀을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형아들 오늘 영상 대박이었어요 연기 아주 좋았다고 여기 이제 돈이에요 음, <웃음> 고맙다 <웃음> 뭐야 유튜브 완전 쉽잖아 이정도 속도라면 10만명 금방이겠어 난 알고보면 방송전재인걸까나다 <웃음> 촬영했다 넌 끝났어 주장 유튜버 김리야 <웃음> <웃음> 에이 구독자 천명 찍어버렸네 유튜브 별거 없네 아아냐 오빠! 오빠 큰일 났어! 아 요르르 잘 왔네 아나 구독자 천명된 거 알지? 왕자님이라고 불러봐 아이 난 지금 왕자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유튜브 들어가봐 어? <뭐라> 안녕하세요 잼민TV 주작 감별사입니다 영상을 보시다시피 빼박 주작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최근 주운 강아지도 원래 키우던 강아지였고 피자 몇 조각 사라진 것도 주작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리아TV 구독 취소하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수상하다고 했는데 리아TV는 사과해라 리아TV한테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긴 했어 모두 구독 취소합시다 어, 이게 뭐야 어, 다들뚝났잖아 어! 아, 뭐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얼른 사과 영상 찍어서 올려! 그러니까 왜 주작을 해서...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회수가 없고 싶어서 주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조회수에 눈이 멀었어. 왜빌필 그런 짓을 했을까? 리아야, 이번에 유튜브 하다가 사건 터졌다며 엄마도 엄청 놀랬단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정말 속상해 하지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니 사람들이 화내는 건 당연한거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우리 아들 다음엔 절대 그러면 안되는거야 뚝해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어? 뭐 뭐라고요? 뒷광고를 해달라고요? 잉러면유튜브에 응? 재밌다고 영상 안에서 몇번 언급해주면 백만 원을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건 추적도 아니잖아요. <웃음> 와 어떻게 영상 만들어 볼게. <웃음> 아들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잘못이 크구나. 넌 사람이 아니었구나. 미련한 곰탱아! 어우, 망쳐! 그냥, 가있어